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근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 일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. 예수 처음과 나중 대신은 오 예수 나 위에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.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근없는 사랑 오 예수 몽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